미션오일 교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각 작업별로 편집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드레인하게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바디브레이스를 탈거합니다 미션오일은 수동 기반의 DCT 모델답게 크게 구동부 윤활유와 유압제어유로 나뉩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기존 미션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배출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변속기 측면에 있는 외부 필터를 탈거합니다. 카트리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일팬 고정 볼트를 지침서에 명시된 순서에 맞게 풀어준 후오일팬을 탈거합니다. 내부 필터를 제거해 주고요. 탈거된 오일팬 내부의 모습입니다. 마건에세 포집된 메타손 슬러지가 관찰되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교체될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외부 필터와 오링, 내부 필터, 그리고 오일팬 가스켓이고요. 흔적이 남지 않은 세정제로 오일펜을 클리닝한 후 신품 가스켓을 장착합니다 고정핀도 체결해 주고요 잠시 건조해 줍니다 오링에 신유를 바른 내부 필터를 장착합니다 신품 외부 필터로 교체 후 신품 오링으로 교체한 하우징을 장착하고요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일펜을 장착합니다. 고정볼트를 손으로 돌려준 후정비지침서에 명시된 순서와 조임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원을 걸어가며 다시 한번 조임토크를 확인하고요. 드레인 플러그 와셔를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규정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하고요 준비한 오일은 훅스타이탄 FFL-52529입니다 해당 차량의 오일 규격인 G052529AE의 공식 승인유로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션오일 교환기를 통해 주입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해 오버필 해주고요 시동을 걸고 신유가잘 돌도록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온도에 도달했으면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해 과주입된 미션을 배출합니다. 미션오일이 주르륵 흐르다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재빨리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하고요 레벨링 작업은 지침서상 명시된 규정 온도 범위인 30에서 50도의 중간인 4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작업 부위를 클리닝하고요 바디브레이스를 장착 후 토크 체결합니다 이제 기어 오일 차례입니다 트랜스퍼 케이스와 프론트 디퍼런셜을 겸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냄새가 엄청 심하네요. 여러 역할을 겸하는 만큼 양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드레인이 완료되었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규정 토크로 제결합니다. 주입할 오일은 모토렉스 프리즈마 ZX-75W-90입니다. A640 PDI의 기어 오일 규격 및 해당 오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버플로우 방식으로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책을 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리어 디퍼런셜 오일을 드레인합니다. 여기도 악취가 상당하네요. 드레인이 끝났으면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 체결하고요. 신유를 주입합니다. 주입구 플러그를 토크 체결하고요. 작업 부위를 클리닝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료 필터 교환입니다. 측면 언더커버를 탈거합니다 기존 연료필터를 제거하고요 신품으로 교체합니다 전용 진단기를 통해 지침서에 명시된 대로 정확하게 120초 동안 저압 연료 펌프를 강제 구동하여 교체후 비어있는 필터 및 교체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연료 라인 내부의 에어를 제거합니다.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합니다. 시운전을 다녀온 후 차량을 리프팅해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모두 깨끗하네요. A6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과 기어 오일의 모습입니다. 좌측은 기존 미션 오일, 우측은 레벨링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레벨링시 나온 오일이 현재 차량에 남은 오일이고요. 기존 프론트 기어 오일과 리어 디퍼런셜 오일입니다. 교체된 오일판 가스켓과 레부 필터, 외부 필터, 그리고 실링의 모습입니다. 교체 완료된 연료 필터의 모습이고요. 진단계를 이용해 DPS 체크까지 하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7단 5일 그리고 연료 정보를 연락주시기 바랍니다.